2022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8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장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공개 강의죠 공개 스쿨을 갖다가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그리고 그동안 저랑 같이 해서 많은 성공을 하신 분들 그분들의 모든 걸 걸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탄없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또 나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이번엔그 겁없는 총장들 이라는 타이틀로 읍참마석2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해가 저물고 또 2023년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뭐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런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제보하는 분들도 무지 많고요. 여기저기서 해요. 여기저기서.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져 가지고 몇 군데 제보 받았는데 이제 뭐다 알고 있더만 여기저기서. 그뭐 오래된 크라운이 내년 4월 달에 임페리얼을 간대요. 임페리얼이 간다고 목표를 정해놓으면 다 가더라고요. 여기는. 되게 웃겨요. 네트워크가 목표를 갖다가 딱 4월달에 뭐 내년 3월달 4월달 그거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4월달이라는 얘기들이 거의 뭐 제일 많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게 뭐한 그룹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그 그룹이 그 그룹인가 헷갈릴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총장들이 그 오래된 크라운들이 있으면은 그냥 더 자기네들이 몸살이 나갖고 아주 그냥 이제 찍어서, 이제, 그, 뭐, 계획서를 내라, 뭐, 발표를 해라, 별, 그냥 난리 브루스를 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라운을 갖다가 임페리어를 보내야지, 자기네들이, 좀, 자기네들도 크라운을 가고, 그래서 조금 좀몇분 생기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제 작년 3월 달에, 그, 모 크라운이, 그건 아랫지방 쪽에서 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본사에다가, 제가 그냥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작년 3월달이니까 벌써 1년 반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분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 크라운 점, 잠잠하시더라고 왜 그때 가신다고 그러더니 거의 뭐 어, 제가 그냥 막 이래, 여기저기다가 제가 다 민원을 놓고 뭐저당안에 알만한 분한테 다해 가지고 그때 저지를 시켰거든요 어쨌거나 제모 받은 걸로 해서 근데 요번에는 뭐 일부러 저기 그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오고 하니까 어디 그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내가 한번 어 나도 오래 할 만큼 했는데 설마 니 누구는 봐주고 나는 나도 봐주지 않을까? 아니야? 뭐 나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초창기에 그냥 열심히 달려서 그냥 직급도전 허블나게 했는데 에이 설마 니 나를 자를까? 읍참만 시킬까?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 겁을 상실하고 그 밑에 총장들이 더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월달 아주 흥미진진하죠 이번엔 제가 제보 안 하겠습니다 뭐 저기 본사에서도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거 주위를 좀 이렇게 환기시키는 저, 저 같은 유튜브 이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럼 어, 어디선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듣, 듣든 듣안 하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어, 유튜브 상으로만 얘기할 겁니다 이번엔 제보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왜 제보를 안, 본사에다가 얘기를 안 하냐면은 한번 그, 저 4월 달에 좀 읍찬마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여태까지는 다 비활동 규정 여러분들 아시죠? 2년 뭐 이렇게 직급도 갔으면 은 2년 동안 뭐 딴데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 명의로는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데 뭐, 뭐,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배팅하지 마라. 직급도전 그런 식으로 줄줄이 사탕 가지 마라. 판짝이 하지 마라.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작년 8월달에 센터장 회의에서 센터장국에서 1,300명 그 센터장도 모아놓고 인쇄 자료로 다 공표를 했어요. 근데뭐 총장들도 모르더라고. 그 센터장들이 보고도 안 했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한 거겠지. 그러니까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체크국으로 갔다가 인쇄 매체를 갔다가 저거 막 이렇게 띄우고 무슨 날조한 것처럼 날조했으면 저버서 뭐수각까지는안 쳤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쉬쉬거리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라도 쉬쉬거리다가 그냥 먼저 가보고, 그냥, 가고 난 다음에 그냥 3억이나 받고, 10억이나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될까 값에 일단 가보자. 에휴, 작년 3월달에 가는 거였는데, 뭐, 별의별 생각들, 뭐,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들이 가서 읍천마속을 당하든, 뭐, 그룹별 앵가 차등 적용을 받든, 그거를 방조한, 그 방조 알고도 방조했거나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따라갔어요 또 중간에서 삐끼노로타고또 거기서 협잡 때렸어요 그냥 에? 아유 가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방조한 사람들까지 어떻게 요번에 앤가적용을 받고 또 어떤 처벌들을 어떤 처벌들을 받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일부러 세보안 할게요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열심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거에다가 자꾸만 이 아까운 시간을 더 하려 하기가 싫어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그들이 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지금 여태껏 스쿨을 만들어서 하는 그 시스템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그냥 아주 제일 쉬운 그길 하나 사이로 길 한길 하나 사이로 이쪽에 아주 썰렁한 식당 겉보기는 아주 번지르한 식당이에요 아주 그냥 인테리어도 잘해 놓고 아주 돈도 많은 식당 같아 근데 썰렁한 식당이 있어요 이쪽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데 어, 노포래 아니면 뭐자당 안에 뭐로 유명해서 있습니다 그 식당이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면 좀식주구리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주름 막 서있어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식당은 잘 해놓긴 했는데 종업원만 눈에 보이고 손님이 거기 없어 그런 것 같아요 그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 어줄서 있는데 일단 서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줄서 있어서 한 시간 짜증 날 정도로 그냥 섰는데 거기 줄서 있는 사람들 여기가 되게 잘한데 여기가 끝내준대 뭐 그래서 나나나 나 지방에서 왔거든, 나 전주에서 왔거든, 나 광주에서 왔는데 여기 서울까지 내가 이거 먹으러 왔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만 들려 그줄서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냥 한 시간 그냥 일을 그냥 악물고 참았어요 인내심에 한계가 있을 때까지 꼭딱 들어갔네 그 식당에. 한 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버글버글 앉아서 먹는 그 손님들의 그 표정을 보니까 표정들이 너무 밝어 그러고 그냥 먹으면서 야한시간 기다리기 잘했다 전주에서 올라오길 잘했다 전주가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데 동네인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쵸 광주가 얼만큼 음식을 잘하는 동네입니까 근데 와서 했는데도 얼굴들이 야똥말았다는그 어, 얼굴이 아니고 그냥 환희에 차서 그냥 막 먹으면서도 그냥 막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 주인도 그렇고 종업원들도 어, 그냥 막 바쁘면서도 그냥 신나는 거지. 그죠 그런 분위기에 있는 식지구리한 식당이 있어요. 겉, 모습은. 근데 그 건너편 식당은 굉장히 잘 해놨어. 어, 빵빵해.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손님이 없어요. 그, 그, 여러분들은 어느 식당을 선택하겠습니까? 뭐, 무, 무르나 마 아니겠습니까 요즘 먹방 뭐 이래 갖고 참 먹으러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먹으로그 기름값이 블로 나와도 고기를 갖다가 그거 또 찾아가서 하는게 그들의 또 문화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보나 마나 이쪽 겉모습은 쭈그리 하지만은 고기로 다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직급 도전하는 그런 그러한 식당들이 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뭐 때가 오는 때인데 지금 뭐 그렇게서 해 어떻게 경치든 말든 간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일건너편에 겉모습은 뭐 임페리얼이고 뭐뭐 뭐 크라운이고 여기에 이쪽에만 둘만 쓰면 은 그냥 끝내주는 겁니다. 갈때 같이 가세요. 같이 성공해야죠. 뭐 이러고 하, 이게 팀워크입니다. 재심 압력입니다. 그러고 그냥 외치고 그냥 굉장히뭐 광고판도 대단해요 막 거기 뭐 춤추는 뭐 이렇게 그냥 거인도 막 세워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쪽은 조용히 합니다 아무런 그런 광고도 안 하고 하는데도 줄만 서 있어 사람들의 얼굴이 다 밝고 그게 이쪽 그 그냥 막 겉보기는 말좀막 뭐 이런데 썰렁한 거기가 직급 도전이고요 제가 여태껏 3년 반 동안 한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래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이 지금 노포 이런 식당이 있죠. 줄한시간 서서 하는 그 식당하고 경우가 사례가 아주 그냥 요만큼도 차이가 안날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이쪽에 그 썰렁한 식당 직급 도전 그 식당 그쪽은 두 여자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세들입니다 이세들인데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자기가 는 논리적으로 말이를 뭐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머리 가지고 열심히 썼네 그중에 좀 머리가 좀 좋은 여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있잖아요 이게 직급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직급은 직급 수당은 먹으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한쪽만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쪽에서 있는 거는 조금 모자는 거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모자더라도 그냥 해서 자기는 저저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빨리 성공했어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좀, 좀, 좀, 지능이 좀 있는 분이고, 좀, 논리가 조금 그래도 얼추 있는, 그래도 밑바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이세라, 원주는 다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해주셨고, 그죠? 금수저니까. 그리고 이쪽도 자녀, 어느 정도 피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인원도 있고. 거기다 조금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싹 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얘기 그 뭐냐면 그래놓고 위에서 직급 뭐 요번에 4월달에 갑니다 그러고 얘기하면은 아이고 질러서 가세요 아유 받아 먹어 봐야 맛을 안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도 갔어요 얘기를 그런 식으로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또 여기 또 본사에 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시더라고 네? 그분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 여자는 네, 또한 여자는 또 어떤 진짜 그야말로 골 때립니다 13억 6천 이래요 뭐, 승급할 때마다 도움 받는 게 그죠? 그 그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면 투자래. 모르고 하면은 배팅이래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그거 거기까지 또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게 논리가 돼요? 13억 6천이라는 게내 주머니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온다는 확률이 있습니까? 로또 복권의 확률도 안 되는 거 가지고 13억 6천 그래 그것만 달성하면은 13억 6천 나오지 않습니까? 100만원 뭐 200만원 뭐가 다 합산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임페리얼 되면 1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그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아우 그냥 찌질한 사람들 붙잡아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카드 안 쓰겠대 난 그런거 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이미 왕따 옛날에 다 시켰어 그래서 벌써 뭐 야, 고만둔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하고 하려니까 카드 한도도 안 되네 그거 이제 점점 어 구력이 가면 갈수록 이제 쪼잔해지네 자꾸만 따질라 그러고 응? 흥정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많고 한 10억 정도 사업이라는 래도한 10억 정도 단위로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눈탱이 하나 칠 사람 없나 그 얘기를 밑자락을 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2세에요 그건 진짜 첫첫 첫 번째 그 여자보다도 머리가 그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논리도 안 맞고 그것도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밤을 세우고 그 그거를 유튜브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좀 전에 그 썰렁한 식당이 바로 그런 썰렁한 식당들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 하나 하나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끔 한번 그냥 그런 사람 안 나오나?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 그거 식당은 그거거든요 잘 해놓고 잘 차려놓고 하는데 그 메뉴를 어떻게 개발하고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고 진짜 야 여긴 진짜 좋아 이런 국리는 안 하고, 누구 하나 눈탱이 그냥 칠 사람 하나 안 들어오나?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작사를 내놓을 테니까. 그런 심보로 지금 가고 있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썰렁할 수밖에. 겉보기는 멀쩡해. 겉보기는 아주 굉장한 것 같아요. 뭐, 임페리얼, 뭐, 크라운이 줄줄이 사탕 있고, 뭐, 그냥 막쫙 있어요. 그냥 무늬 국장, 무늬. 천재 깔렸어. 무늬 국장, 무늬 팀장들이. 그래서 통장 까봐. 그러면, 아, 왜 그런 걸까라 그래? 이쪽 식당은 소리도 별로 없어 근데 실력으로 어 내가 요리도 좀할줄 알고 먹어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먹, 먹었을 때는 아주 그냥 얼굴이 좋아져 가지고 으답답로 응? 기름값을 들여서 왔는데도 환희에 차서 어, 그냥 오히려 그분들은 나가서 그냥 거품 물고 그집 칭찬해 그 집은 줄을 더서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스템은 그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 이 정통 6 4년된 정통 시스템 이거는 그만큼 오래된 만큼 검증의 검증을 다 거쳐서 여기에만 사람들이 초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 어 이게 이렇게 쉽고도 재미나고 유익하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복제가 가능하겠네 저기는 카드 없는 사람이면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긴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고, 카드 한도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력으로, 실력으로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구나. 그게 소문이,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점점, 점점 나서, 거기에 지금 성공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비록 지금 반판 가까스로 한 사람, 또그 밑에 1t, 2t, 3t 해갖고 하는데도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쪽은 아주 그냥 즐거워 왜아 이게 네트워크이지 이게 네트워크이지 여기 밤탱이 눈탱이 쳐가지고 간그 네트워크 그게 네트워크입니까 바닥 네트워크 하나도 없어 그때 가서 그저 한 6개월에 한번 5개월에 한번 몰아갖고 그냥 판짝이 해갖고 그냥 쫙간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신 분 눈탱이 밤탱이 되게 맞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만 양산을 해 놔서 제가 이런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아주 이제 에, 지겹고 한데도 왜 얘기하냐면, 그 눈탱이 밤탱이 되는 그런 손님들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문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와서 네트워크 갖다가 해갖고, 1 0 0만원 반판? 뭐? 그건 눈에 차지도 않죠. 200만원? 세일즈 판매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거야. 아, 그리고 사업을 처음 하는데 그래도 돈, 그래도 한 5천, 뭐, 5천만원도 아니고 한 500에서 1000? 그것도 스폰서하고 막 레고해서, 아니면 쓰신 김에 한 200만 더, 200pb만 좀더 해주면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등등. 그것도 머리 썼다고. 네, 그러면은 금방 거기에 동화돼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그 썰렁. 여기는 그냥 썰렁하다는 소리나 들으면 됐죠. 식당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 그게 되냐면 사기꾼, 협잡꾼, 옆에서 믿기, 또 그러고 이렇게 쳐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막 날조해서 얘를 만들었다 이, 이거라면은 저 여태껏 이렇게 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뭐 스쿨을 연애 뭐 어쩌네 저쩌네 해서 했더니 뭐저 여태껏 따라서 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쫓겨난 분도 무지 많고 저는 제가 쫓아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뭐 저, 마이크로 그 시스템 뭐 책도 보고 뭐하고 아자주민과 거기 가서 또 배워보고 뭐했는데 안 되더만 뭐 그런 사람이 아마 어, 저한테 에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고 한 사람 댓글이라도 묻구나 아니면 뭐라도 뭐 유튜브에서나 하거나 안그렇겠습니까그사람도다안 낫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뭐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있고 시스템만 좋으면 사업이 돼요 시스템 배운대로 자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 승수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뭘돈 뭐 가만히 있으면서 뭘돈 네트워크 되기를 바랍니까 도덕주심 뭐지 제대로 해서 한 사람 중에 저한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여긴 이쪽 이 이쪽, 이쪽 그 직급 도전 이쪽에서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빚이 5천 이냐 1억이냐 돈 불러 들어와갖고 빚만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텀이 애터미, 훌륭한 에텀이 이따고로 만들어 놨었습니까 근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아니야 나도 여태껏 10년 동안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뭐저뭐엥카차등 적용을 하든 뭐 경을 치든 무슨 형사고소를 하든 어 추가적인 대처 조치 하든 나까지는 빨리 빠져나가자고 지금 그건데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래서 스크롤 이제 2013년부터는 저는 한번 하면 꾸준히 에요 꾸준히 하니까 두고보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일기가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전화들을 하십니다. 더, 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하세요. 아주 그냥, 주선 석당,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왔더니, 주수기, 들어보니까, 뭐, 저기, 스쿨에 참여해보니까, 에휴, 거기도, 거기서 거기네. 이런지,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하자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진짜 열심히 내가 진짜 이것만 한다 그러면, 되는지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지 안, 안 밝아지는지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2022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8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장소 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공개 강의죠 공개 스쿨을 갖다가 여는 겁니다 이, 이름하여 오리엔테이션 일요일날 어우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 선택을 하시더라고 부업자들이 많으셔서 그래 그래서 제가 주말까지 다 반납하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날에 한반이 거의 다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는 월요일에 한반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한 20명 정도 15에서 20명 정도 돼야지만이이 미팅을 딱 했을 때 각이 나오고 아 여러분들이 아 요거 한 요렇게만 내가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게 느낌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12주 차 있는 거다 들으실 거 없어요 저 항상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들어서 지름신이 딱 왔어요 아렇게만 한다는 거지 이 시스템은요 어려움은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절대로 어렵게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직접 참여를 해보시고 전체 느낌과 내 느낌을 갖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 이거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까 그 질서는 식당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지.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얼굴이 그냥, 아, 나 이것만 제대로만 배우면, 거기 식당 중에, 식당에 와서 먹는 분 중에 막 환희에 차서 이런 분들 중에, 나 이거 주방에서 한, 그냥 1년 죽자도록 고생해서 배워가지고, 나도 한번 차리면 나도 노가 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안 하겠습니다. 먹,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1년씩이나 할 것도 없어요. 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복제 시스템은 못해도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무슨 복제를 시키고 뭘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3의 법칙을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어떻게 든지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아유, 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스크롤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책이나 유튜브로 한다는 건 이건 떡광고예요. 쉽게 얘기해서, 떡, 떡. 뭐냐면은, 저 혼자 나가서, 그냥, 떡을, 그냥, 벽면에다 대놓고 내가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근데, 스쿨은 뭐냐면은, 여러 다자간에 모여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느껴보고, 실제로 참여를 해보고, 참여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 이거만 하면은, 어렵지도 않네? 요것만 반복. 그래서, 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에 아주 불멸의 격언.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 예요 그러니까 곧그 포맷 64년간 꼿꼿하게 와서 변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것만 해서 수많은 그 성공자들 전세계 성공자들은 다이 시스템이 만들었는데 그 그거, 그거로 거갔다가 내가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실시하면 됩니다 다 스피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번에 아자줌센터 그 유명한 아자줌 센터 있지 습 제가 2년 반씩이나 거기서 계속 지금, 지금까지도 여태껏 조, 조언을 해주고 거기 고문 역할로 그냥 뭐, 뭐 고문이라긴 좀뭐 하고. 전안에 그렇게 옵저버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그 젊은 그 센터장이 그 사람이 그거를,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 자기 소속도 틀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친절하게 매번 그렇게 그,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열어준 것만 해도 어, 다행인데. 근데 그때 옛날에 한참 2년 반 전에 아저 좀 만들어서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쫓겨났거든요 뭐 열심히도 안 하고 거기다가 뭐 둥지만 까놓고 소실적 둥지만 까놓고 자기는 그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 그, 그 젊은 천재 같은 사람이 그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보냈거든요 2,300명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 이거 또 하면 쫓겨나는 거 아니냐 전 쫓겨내는 거 없어요 제가 왜쪽겨입니까 그분은 소, 센터가 있는 분이고, 자기 센터에서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갖다 교육시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는 의미에서 좀그러줄수없나 그래갖고 몇번 열어줬는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저는 유튜브,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를 실질적으로 딱 그거를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이거를 응모하신 모든 분들 그분들이 와서 그냥 현장에서 아무 각본 없이 아 이렇게 했을 때야 이런거 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배운대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다가 내 파트너들 아니면 딴내 파트너의 파트너들 누군가인가를 여기다 가 초대만 하면은 이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리더로 만들고 이거를 또주제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만들겠구나 여기 초대만 하면 되겠다 근데 저 썰렁한 식당 그쪽은, 아니, 본사에서, 에? 본사에서 그렇게 그냥 원데이고 석세스고 하는데, 이놈 센터에만 오면 다 작살이 난다고요. 왜? 1, 2개월 기다렸다가, 아유, 가보셔야 됩니다. 또 이멘트 있지 않습니까? 또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갈때 같이 가시죠. 디데이는 4월입니다. 이따 소리 한다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여기 중간에 껴 있는 사람이 아이고 내 아는 지인을 여기다 놓다가또이 3개월 뒤면 또 그러고 조질 텐데 거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다 사람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들은 초대의 기능이 없어요 네트워크에서 초대를 못하는데 어떻게 네트워크 성공을 합니까? 오면은 다 쫓아내고 앉아 있는데 그럼 카드 한두번 긁다가 어우 저 한도도 없고 이제는 좀 못하겠어요 최고만 있고 그러면 또 왕따가 되는데 그런. 그런 썰렁한 식당에 여러분들 사람 초대할 수 있겠어요? 눈탱이 밤탱이 되라고 내내 아끼는 내 지인 나를 그래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초대에 응해줘서 온분 그게 눈탱이 밤탱이시라고 그 거기다가 사람을 밀어놓으라고요?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그게? 이번 1월 8일 날 1시서부터 6시까지 일요일입니다 또 1월 9일 날 1시부터 6시 연속으로 하는데, 일요일이 되시는 분은 일요일날 신청하시고, 주중에 됐는데 월요일날, 월요일날 되시는 분은 월요일날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 5시간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실전, 실전을 갖다가 아, 그, 맞백이라고 그럴까요? 좀 표현이 그런데.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왜 내가 여태껏 이거를 못해봤지? 책, 책 많이 읽어보고 뭐한 분들은 감이 빨리 오실 거고, 그거를 그러니까 하는 속에서 공개 강의입니다 공개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 1기, 1차서부터 하는 12주차까지 풀로 다 강의를 갖다 내한번이 강의가 아니죠 그 미팅에 참석을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든 조금 6, 6주차만 하시든 아니면 난 두세 번만 보고도 알겠어 그래서 두번세번 번 하시든 그건 공개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유튜브 화면이나 책에서 못 느끼는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느끼셔야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그리고 그동안 저랑 같이 해서 많은 성공을 하신 분들 그분들의 모든 걸 걸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탄 없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또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그 직급 도전이 아주 망가져가지고, 완전 초과상관 없어질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해나갈 거니까, 어, 저 아직 뭐공강하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 믿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 또 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거기 저 1년 반 정도 저랑 같이 이런 사업, 이거를 또 배우시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가 진행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아, 물론 전체적인 건 제가 진행을 합니다. 요번, 요번은 제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일기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오리탕찜 17명,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 일기가, 이 시스템 도전, 제가 직접 일어나서 그동안 많은, 그, 경험을 한 그거, 코로나 한동안을 다 받아서 오프라인이 열리자마자, 제대로 하는, 아주 엔 완전 성숙할 대로 성숙해서, 요만큼의 오차도 없는, 그, 그거 갖다가 일기생이 된다는 건 오리탕집 17명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명은 훨씬 벌써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17명이라는데, 자, 직급 도전 그쪽에서, 자,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문화를 이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멤버들이 다 신, 신불자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 항의하라고 그러세요 못하거든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시스템 이제 드디어 이 시스템 도전해서 누구 하나 해 끼치는 거 없이 카드 그거 하지 않고 제대로 정통 네트워크의 기초 단단하게 해서 네트워크 수익이 연금이 그냥 대대손손이 내려올 수 있는 그거를 갖다 구축하는 거를 여러분들 실제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늦은 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번에 아주 좋은 기회니까 그 일기생이 됐을 때는 제가 누구겠습니까? 줌 미팅을 2년 반씩이나 어떻게 해서 이제 줌 미팅도 그러겠는데 거기 일기생들끼리, 일기생들끼리 동호회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카톡방도 개설하고 그러고 나서 연속적으로 줌 미팅도 같이 하고 지금 못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왕따 될까봐 그리고 또 나와서 나온 천 뭐, 나하고, 나하고 몇명 듣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하라는 얘기야? 이런 거거든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그런 조직의 그, 그, 눈탱이, 밤탱이 될 때까지 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런 그런 시스템도 아니지만은 자단에 협잡,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암축 손재로 만들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해방 찾아서 제대로 하셔갖고 누구한테나 양심과 상식, 양식을 속이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누구한테나 자랑스럽게 시스템을 알리고 시스템대로 해서 성공자를 배출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